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청국장 끓일라고, 이거 달래 청국장 끓일 거예요. 먼저 이제 달래부터 펑상 썰어 놓고. 요 정도만 넣고. 이게 소고기에요. 소고기 다진 거. 쭈물넣어야 돼? 쭈물러야 돼. 숟가락으로 그냥 뚜적뚜적 하면 안 되고. 응? 숟가락으로 뚜적뚜적 하면 안 되고. 뚜적뚜적? 아니, 안 돼. 이게, 청국장이 너무 이렇게 찰져가지고 잘안 풀어져요. 그래서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. 이렇게 끓으면은 끓을 때 달래를 넣고, 이제. 마늘 넣어주고. 간장, 이거 국간장이에요, 간장. 좀 싱거워서, 이제 소금으로 나, 마지막에 좀 싱거우면은. 아, 청국장찌개가 이렇게 완성했어요. 이게 콩이요, 국산콩이라. 아 맛있어요 청국장이 오늘도 이렇게 청국장을 완성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